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받침없는 쌍자음 쓰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해본 다음에 글자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쏘다 쏘다 쏘다 쓰기, 쓰기, 쓰기. 씨, 씨, 씨. 아, 저 씨, 아저씨. 아저씨. 쓰다, 쓰다, 쓰다 쓰러지다, 쓰러지다 싸우다, 싸우다 비싸다, 비싸다. 싸다, 싸다, 싸다. 쓰나미, 쓰나미.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아저씨 싸우다, 싸우다 시시 쓰러지다 쓰러지다 쏟다 쏟다 쓰기 쓰기 쓰다 쓰다 싸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쓰나미 쓰나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받침 없는 쌍자음 쓰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